병신같은 새끼들 불알 두쪽 달렸다고 온갖 보은다 잡더니 간에 못 가네 아 씨발 쪽팔리게 족가이 씨발려나 비켜 정말? 먼저 가겠다고? 그래 나 한미녀야 여기서 너같은 족밥새끼처럼 병신같이 서있다가 돼지지 않아 잘 골라 뭐하는거야? 내가 정말 너 드신 같이 가자고 했잖아. 응. 그래요, 그래, 그렇게 하나씩, 하나씩 가는데,